안녕하세요 쏘언니에요 오늘은 밀폐유나벨를 준비해봤어요 채소와 고기를 한 젓가락에 잡을 수 있어서 먹는 방법이 너무 편한 음식이에요 일타쌍피 아니겠습니까? 맛도 물론 으뜸이고요 속도 너무 편한 요리 지금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먼저 육수를 내어줄게요 멸치 한줌을 팬에 넣고 비린내 제거를 위해 볶아주세요 멸치가 노릇해지면 물 2L를 붓고 무 조금, 새우 조금, 다시마 두 조각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 두개를 건져내고 위에 있는 불순물 거품을 걷어주세요 이제 채소를 준비할게요 청경채, 알배추, 청양고추, 표고버섯, 숙주나물, 깻잎, 팽이버섯을 준비해주시고요 채소들은 모두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표고버섯은 겉에 묻어있는 먼지나 흙을 키치타올로 닦아주세요. 물에 깨끗하게 씻은 채소는 체에 받쳐주시고요. 표고버섯 두개는 예쁘게 칼집을 내어주고 두개는 썰어주세요. 느끼함을 잡아줄 청양고추는 다져주시고요. 고기도 준비해주세요. 소불고기용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제일 먼저 냄비에 숙주나물을 깔아주시고요 알배추, 깻잎, 소고기 순으로 세번 반복해서 쌓아주세요. 이제 4등분해서 예쁘게 냄비에 담아주세요 중간은 청경채 표고버섯 팽이버섯을 넣어주시고요 이제 와사비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간장 5큰술, 식초 2큰술, 올리고당 1반큰술 와사비 1큰술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육수에 마늘 한 큰술, 소금 반 큰술, 국간장 한 큰술, 다시다 한 작은술, 후추 톡톡톡 넣고 저어주세요. 나중에 간이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냄비에 육수를 넣으면 완성! 너무 예쁘지 않나요? 먹기 전에 청양고추 다진 것도 올려주세요 이제 밀폐유합에 끓여볼게요 하나는 칠리소스도 뿌려주시고요 와사비 간장소스도 담아주세요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와사비 소스에 콕콕 찍어서 한입 이번엔 내 사랑 칠리소스 콕콕 찍어 한 입. 역시 칠리소스는 사랑입니다. 너무 맛있고 건강해지는 밀폐 윤합의 추천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